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 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과 나이차는 9살 차이로 예랑이는 40살이고 저는 31입니다. 연애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사귀 는동안 몇번 헤어지긴 했네요. 저도 이제 혼기가 되고 예비 남편 은 혼기를 지나려 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은 안 잡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할것 같아요. 양가 어른들도 배웠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생각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결혼 전에 불안한 상태로 메리시블루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걸 겪는 건지 혼자 생각해보다가 망설여지는 이유를 적어보아요. 오빠랑 저는 결혼을 원래 일찍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계약직 6개월차였고 오빠는 직장을 좀 다닌지 됐는데 저희집이 제가 결혼할때 뭘 해줄 형편은 아니었고 하다보니 제가 가진 돈 고작 이천으로는 뭔가 같이 결혼생활이 불가능했나봐요 금전 문제로 비참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천은 너무 적죠 그냥 제 딴에는 너무 천진난만 해서 그 당시 오빠가 모은 돈이나 사업이 괜찮게 나갔으니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거면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결혼을 하더라도 이돈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짐으로 느껴졌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또 오빠는 남 앞에서 돈 있는 척 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가 오빠의 나이는 37살 쯤 이었어요. 한 2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 모았다 정도였지만 많이 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만 하면 호텔에서 바 예약해서 생일 파티하고 뭐하면 호텔가고 호텔가서 밥 먹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고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죽는 게 아닌데 이렇게 펑펑 쓰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랄 까요 싸움이 잦다 보니 서로 관계가 멀어져만 갔어요 싸움이 잦은 이유는 의의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저는 결혼을 할 거면 서로 맞춰 간다고 생각하고 보통의 부부처럼 되고 싶었는데 오빠는 서로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난널 가만히 놔두는데 넌날왜 간섭하려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빠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오래 붙어 있는 시간도 더 길어졌었죠. 그런데 종종 밤에 드라이브하러 간다며 혼자 다녀온다며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찾았어요. 함께 지내려면 뭔가 생활패턴을 맞추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싸움만 잦아지고 사실 불안하고 외로웠던 것 같네요. 그래서 헤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만나 다시 결혼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서로 이해의 폭은 넓어졌어요. 저도 오빠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쿨하게 남매 사이 마냥 지내게 된것 같은데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도 1년에 5번은 될까요? 괜스레 분위기가 잡히면 어색해지고 오빠가 하고 싶어하지도 않아 하고 그렇다 보니 그냥 점점 멀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서로 마음은 충분히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패턴이 안 맞는 것도 나중에 아기 낳으면 오빠가 밤에 깨 있으니 밤에 보고 내가 낮에 보면 되겠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타가 옵니다. 먼저 저번과 바뀐 상황 현재 오빠는 코로나 역파로 하고 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모든 사업을 접었고 2022년 1월부터 시작했다던 주식 파생과 비트코인에 빠지더니 빚을 6억 정도 지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고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니 한번 쯤은 넘어가려고 했어요. 한번 성공을 해본 사람이니 무너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에찬 그의 대답과 함께. 저도 이제 나름 대기업 정직원의 돈도 잘 번다면 버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몇년 사이 1억정도 모은 것 같네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생각 차이 그리고 가치관 차이가 문제입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적금이라든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통하려고 하는데 예비 남편은 한 달에 얼마의 빚을 갚을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알아서만 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주식 파생이든 비트코인이든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계속 물어볼래? 예의 좀 차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사사건건 참견하려고만 하냐 라며 상처만 주고 불안감만 심어 줍니다. 더군다나 카드빚에 허덕여도 절약 이 힘든 타입이에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과거 씀씀 이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건 본인이 돈이 있을 때 였고 잘나간다고 생각했었으니 가만히 놔두었지만 지금은 아니 잖아요. 심지어 이제 해외여행을 갈수 있어 신혼여행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석인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을 이용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1등 석 퍼스트 클래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건말씀안 드려도 알겠죠?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합리적 소비였으면 좋겠는거려왜냐면 미래를 같이 봐야 하는데 뭔가 이런 생각 차이로 인해서 제가 불안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대출을 해서 오빠의 빚중금리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메꾸어가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도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본인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도 아니고 반전세이거든요. 저는 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팔고 반전세를 전세로 올려야 하는지도 몹시 혼납 스럽습니다. 오빠 집은 비싼 집이라 매매는 엄두도 못내고요 주식을 하면서 집 보증금도 다 뺐는지 전세인 줄로만 알고 있던 그 집은 반전세였고 오빠의 고정지출로는 반전세대출 이자금에 주식 코인하면서 날린 대출빚 사업빚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는 예비씨 어머님께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지내고 계시더라 고요. 그리고 그 원룸의 월세 또한 오빠가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월천은 무조건 나가야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래서 한동안 이러한 상황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랄까요? 당장 비 액수보다 그걸 해결하려는 방식의 생각 차이가 너무 커요. 빛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서 보여달라는데도 정확하게 알게 되기까지가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 게 무슨 이런 걸 꼬치꼬치 알려고 드냐? 진짜 피곤하게 한다? 그냥 대충 알아먹어라죠애 취급하면서 듣기 싫다며 핸드폰 들고 딴 데로 가면서 항상 대화를 피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또 생활 패턴 문제도 아직 똑같아요. 이 때문에 밤낮 열심히 일하러 다닌다는 것도 알지만 오후 4시쯤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라고 새벽 2시쯤 퇴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근무 시간이 있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처럼 퇴근하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물으니 아좀 따박따박 따지려고 들지마 네가뭘 알아? 애는 애답게 그냥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제발 좀 하며 듣는 둥 많은 둥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오빠의 가치관은 서로 각자 삶을 살다가 가끔 함께하는게 바로 결혼 이랍니다. 저는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행합니다. 그런 생각들 이런 상황들. 제 마음은 오빠를 너무 좋아하 는데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홍기가 꽉 찼다고 결혼하려는 제 행동 괜찮을까요